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인풋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인풋 유형은 우리 인풋 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에너지 방향이 바로 내부로 향해져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웃풋이 에너지 방향이 바깥으로 나타난다면 인풋은 안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내부로 들어오는 이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이것은 이제 어떤 것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사고력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을 바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뭐 현상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또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또 추론해내고 또 유추하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두 추상적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바로 인풋 유형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풋 유형은 보통 보면 생각을 하는 형태의 생각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게 되고 이 머릿속에 내부에서 끊임없이 전과 후 그리고 원인과 결과 뭐 이런 형태로 꾸준하게 어떤 일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행동력이 좀 약하다. 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생각할 때는 몸을 잘안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인풋 유형들은 몸을 많이 움직이는 측면보다 앉아서 생각을 하는 시간들에 더 많이 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다른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 게으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기가 표현하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잘못 알아차릴 수도 있는 유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 말했던 앞전에 말했던 아웃풋유형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표정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어떤 그 이앙서 말에서 느껴지는 이앙서 여러 통로로 그 사람의 정서가 충분히 흘러나오고 그리고 우린 그 정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다 느끼게 되는. 유형이 바로 아웃풋 유형 이라고 하면 인풋 유형은 말을 안 해주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옆에서 금방 알아차리기가 힘든 그런 유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인풋의 어떤 작용이 아웃풋하고는 굉장히 반대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그 성향적 특징도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어 인풋에서 인자 여기서 이제 인성 이라고도 합니다 인성 이라는 데서 쓰는 한자어는 여기 도장 인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성은 도장인자를 쓰면서 문서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문서를 작성하거나 내가 뭔가 계약하는 것 외에도 문서를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인푸드형, 인성에 의해서 내가 문서를 잘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인풋이 없는 사람 인성이 없는 사람은 문서를 내가 지고 있는 힘도 약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구입했다 그럼 집을 구입하는 그 형태가 바로 문서를 문서로서 집을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부동산에 대한 문서가 바로 인성의 의미로도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 이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내가 이 부동산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들고 있을 수 있는 힘은 바로 인풋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인풋이 없는 사람은 어, 나에게 부동산이 문서가 생겼는데 이것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하고 언제 팔지? 지금 팔까? 계속 문서를 빨리 돈으로 바꾸고 싶어서 계속 어, 들고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문서의 의미도 인성이 인풋이 가지고 있고요. 또 인풋의 특징으로 사고력이나 예력이나 논리적인 사고, 뭐 유추하고 분석하고 이런 그 능력은 전부 이제 인풋에서 가지고 있는 능력인데 이것이 바로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풋 유형이 바로 학자로서 자리매김을 한다거나 뭔가 연구를 하거나 또 책을 쓴다거나 물론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다가 이제 보니 이제 책을 쓰는 분야도 바로 인풋 유형이 책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각으로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인풋의 분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그냥 막연하게 하는 생각들을 꼭 인풋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면 누구나 생각을 다 하죠.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풋 유형이 아니라고 해도 다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시나요? 음,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 아니면 생각이 없으시는 분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사실 뭐 인풋 유형을 떠나서 어, 저는 생각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예,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무엇을 선택할까 고민을 하고, 또, 나도 있었던 일도 생각을 하고, 뭐 이런 생각들 그럼 내가 뭘 할까 여행을 어디를 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인풋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인풋 유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뭔가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그것이 그 바로 인풋의 에너지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한 생각들이라기보다 뭔가 논리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어저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러면 그냥 감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저 사람이 이전에 나와 어떤 일이 있었지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남아 있는가 보다. 그 기분이 남아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또 했구나 이런 어떤 과정들에 대해서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좀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인풋이 하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의 유형은 뭔가 과거의 일들도 기억을 잘하고 그 기억을 통해서 또 현재 에 있는 일어난 일을 과거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하고요 그러면 은 이제 부부간에 누가한 사람이 인풋이라고 하면 정말 10년 전 20년 전에 일을 꺼집어내어서 지금의 인 일어난 일과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또 연결시켜서 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캐캐 먹은 과거를 가지고 항상 얘기를 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실 건데요. 그만큼 인풋 유형은 내재되어 있는 기억들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기억들도 차곡차곡 좀쌓여져있다고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는 유형이 인풋이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서, 네, 문서에 대해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꼼꼼함 이런 부분도 바로 인풋의 소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도 보면 물론 공부를 하는 그런 부분도 논리적으로 뭔가를 알아가는 부분도 인풋이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문서를 작성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고 한번더 조사하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도 인풋이 굉장히 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문서적으로 좀 우세한 그런 분야가 부분이 바로 인풋의 분야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 사람들은 문서 작성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못 하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풋이 약하다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 막 대면하는 것보다 문서 작성하는 것이 나는 훨씬 더 낫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떤 영역이 어떤 분야 인지를 조금 정리해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이제 인풋에는 분야는 그런 분야고 또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인풋은 쩡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증 응뭐 어, 하기 이렇게 해서 어 내가 뭔가 아란 지식에 대해서. 이 보여 어떤 지식에 대한 증명서를 받는 그정을 이제 따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풋이 굉장히 유리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어 뭔가 내가 배웠으면 자격증을 항상 받아 놓는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인풋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뭐 요즘 배움의 시대고 또 서로 어 나눔의 시대인데 많이 배우고 들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자격증 이라는 부분 뭐 수료증도 있고 자격증도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 특별 뭔가 배우고 나면 쩡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배워도 쩡그뭐 중요하냐고 뭐쓸 데도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인풋 유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희한하게도 인풋 유형은 이런 쩡을 받으면 이 쩡을 활용할 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냥 내가 단순히 지식을 알고 있다라는 그런 어 측면을 떠나서 점으로 이렇게 뭔가 자격증을 취득해 놓은 분야, 뭐 학위를 받은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나의 전문성을 가지면서 그 분야에서 내가 뭔가 일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점을 받아 놓지 않으면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 어,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유형이신 분들은 특별히 어, 뭔가 내가 배웠다 라고 하면 은 정명서를 어, 꼭 받아놓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 어, 다른 유형에 비해서 인풋 유형은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행동이 좀 느리고 인풋 유형은 지식에 대한 욕구가 강렬한 것이지 어떤 물질에 대한 욕구가 강렬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바깥 세상에서 내가 돈을 벌, 벌어야 되겠다 사회활동을 해야 되겠다 무엇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에 사실 그 현장에서는 마켓 유형이나 아웃풋 유형이나 뭐 하여튼 파워 유형이나 이렇게 몸으로 치고 나가든 어쨌든 기술로 치고 나가든 어 재물에 대한 어떤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항상 있게 되고 여기에서 인풋 유형은 항상 밀린다 라는 그런 밀리는 상황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전문 분야에 쩡이 있어야만 어 나는 이런 전문가이다 라고 내세울 수 있고 그 사람의 자리를 비워준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부딪히면 인풋은 항상 늦고 또 자신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아웃풋이나 뭐 파워나 마켓보다 어필하는 데 있어서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바로 정명서로 보완을 할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인풋 유형은 문서적인 면에서 유리하고 또 지식의 측면에서는 자격증으로서 자신을 지식을 증명할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널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꼼꼼한 부분이 좀 느리고 한 편이 있는데, 이제 그래서 행동력이 좀 약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그 행동력이 약한 대신에 좀 꼼꼼하게 뭔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어 장점, 그러니까 내가 좀더 치밀하게 꼼꼼하게 할수 있다라는 장점으로 성화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풋의 특징에 대해서 어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